네 그래서 이제 도커를 이용해 가지고 로드 밸런싱 페이지들을 구축을 하게 될 것인데 음, 앞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명령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붙여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 어, 웹0 1 앞에서 했듯이 웹0이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못 기재한 거고 웹0 3으로 해가지고 818000, 8001, 8002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들을 다 이제 변경을 했어요 아까 인덱스 페이지 변경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화이트박스가 또 어디로나 사라지셨냐 자, 앞에 그 aws를 이용해 가지고 로드밸런스 한과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네, 개념은 똑같은데 저희가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어 어차피 거기서 이제 설정하는 대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어, 하나씩 다 이은 거고요. 이어가지고 어, 알아서 AWS가 보내준 거죠. AWS가 오히려 더 쉽죠. 사실 여러분들 헤드바이스지 로드밸런스에서 뭐 했던 것이 거의 없죠. 설정한 것도 없고 그냥 연결했더니 어 됐더라. 어, 이건 알아서 해줍니다. AWS는. 요 근데 우리는 여기 다 이제, 엔진엑스 서버를 이제 도커에다가 세 개를 올렸습니다.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를 올렸는데, 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면은, 이 바깥에는 이제 칼리 리눅스죠 칼리 니눅스. 예, 칼리 니눅스가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할 건데, 외부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죠. 외부에서 이렇게 접속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 있는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도 당연히 외부에서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에 웹서버가 하나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야겠죠 당연히 이게 웹서버가 80포트가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어, 80포트는 아무튼 어, 80, 80포트든 아무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어, 접근을 해야 한다 예,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80포트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이 이제 엔지닉스로 저희가 구축을 할 거란 거죠 엔진엑스로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열린 상태에서 얘가 접속을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마다 예,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마다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정확하게는 이제 엔진엑스 이 서버 이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로드밸런싱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로드밸런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웹서버의 독환경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하는 이엔진니스의 설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앞에 단에서 이제 뭐웹 서버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분, 그 스위치 단이나 그런 데에서 분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세 개를 구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뭐 우리가 이제 어,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앞에서 이제 구축을 못했습니다. 인프라 진단을 할 때. 근데 인프라 진단을 할 때도 엔지닉스 쪽에다가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웹방화벽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록시 개념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이거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 할 겁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의 엔지닉스부터 우선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sudo apt 업데이트 칼리디룩스 입니다 네, 칼리디룩스에서 저희가 어,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선 저장소를 업데이트 해야죠 네, 저장소 업데이트를 하고 으흠. 자, 업데이트 되셨나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엔진 n 스를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apt install, 그 다음에 엔진NX,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된것 같아요. 예,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칼리눅스가 이미, 예, 칼리눅스 설치하면 돼요.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되었죠그 다음에 이제 수도, 수도, 예, 서비스 엔진NX, 엔진이넥스, 엔진NX를 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80으로 칼리 리눅스의 엔지닉스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 ip죠 칼리 리눅스 ip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8000 이건 도커 환경이죠 도커를 이제 포트포딩을 해 가지고 확인한 것이고요 그냥 80포트로 접속하면은 이렇게 아파치 데비안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에, 접속이 돼요 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되셨으면은 되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엔진 i n x 의 컴포 파일을 변경을 할 겁니다 에, 컴포 파일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제 설정 파일이죠 예, 설정 파일들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아까 요런 그림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갈린수스 예, 접속을 하면은 엔지니닉스 설정에 의해서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예, 가는 형태들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vim 그 다음에 엔지니닉스 설정 파일이 어디냐면 etc의 엔지니닉스 그 다음에 엔지니닉스 컴포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아파치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다뭐 별도로 아파치라고 하는 폴더 쪽에 예, 컴포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vim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ssl 설정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실 요거를 다켜 놓고 하면은 어, 이 컴포 파일이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 사실 요거 안에 있는 것들은 웬만큼은 그냥다 예, 지우는 걸로 아니면 은 이제 주석 처리를 해 가지고요 다 비결성화를 우선은 좀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여기서 이제 동작 하도록 예, 그렇게 처리를 좀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설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 여기를 다 이렇게 주석 처리 좀 해주세요 예, 주석 처리 좀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다 필요해요 나중에는 이제 다 필요한데 제가 이뭐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음. SS로그나 이거는,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이건 안 되겠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 뭐, 요거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은 또 다시 있다가, 예, 다시 이렇게 좀 삭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좀 하고 타겠고요. 이는 SS로그와 에러로그는 좀 남겨야죠. 예, 인간적으로 남겨야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칼리 리눅스를 통해가지고 어차피 도커 쪽으로 향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s s 로그로 남길 이유는 없죠. 주목되니까. 예, 주목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우선 그래도 예, 우선은 해 보고 안 되면은 초기도 비활성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는 그냥 프록시 역할만 좀 해요. 예, 프록시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제가 써 주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업스트림 그다음에 아, 백엔드. 예, 백엔드.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뭐 이렇게 들고요. 제가 참고하는 책 쪽에서 기준으로 그대로 좀써드려고할 것이고요. 어, 뭐 백엔 이거는 이름이며 이거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얘가 127.0.0.1에 그 다음에 아까 8000번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저거 똑같이 했으면 8000번 그 다음에 얘는 12.1.0.0.1에 8001, 그 다음에 서버, 예, 서버 127.0.0.1에 8002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 우리가 뒤쪽에서 설정을 하게 될 건데, 넘겨 오면은 여기로 돼서. 얘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예, 진행이 된다 예,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서버 예, 서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슨 예, 리슨은 이제 80포트에 대해서 저희가 리슨 진행을 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디폴트 서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트 서버라고요 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슨 그 다음에 여기도 예, 모든 대역에 대해서 다 이제 허가해주겠다 80포트 모든 ip 예, 저에서 이제 80포트 해 가지고 디폴트 예, 서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요 예, 주소값이 그냥 80포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 드론올다 해서 다 허용 예, 80포트에 대해서 어,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네, 로케이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써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엔진 엔엑스 로드 밸런싱 형태의 그러한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을 좀 일부 다좀다 다 우선은 축석치를 할게요 네, 지금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 아래에 있는 거, 다른 것들은 좀 주석지. 아마 요 부분에서 났을 것 같아요. 겹치다 보니까 좀 겹치는 나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안 되네? 음, 잠시만요. 수도, c o p s 자, 다시 좀 설정을 할게요. 요거 하나 또 빼먹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우선은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주석을 좀 풀어볼 거예요.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마침표까지 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네, 리스타트를 한번. 그러면 되죠? 예 네, 정상적으로 이제 리스타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 네, 바뀌죠. 80포트로, 80포트로 지금 접속을 하는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123, 123, 123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컴포 파일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구조를 만들었던 대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낼 수가 있어요.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은 거의 뭐 우선순위가 거의 123 123 123 하듯이 거의 동일하게 돼요 네, 동일하게 다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지금 시간이 꽤 됐죠 네,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쉬고 잠깐 쉬고 어, 뒤쪽에서는 이런 비중들을 이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예, 진행을 하고 어 거의 이제 네트워크 쪽 이제 볼륨 쪽 그다음에 여기까지 끝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끝났어요. 뭐 기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무튼 예 도커의 그런 전체적인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은 이제 다 끝났고 뒤에 저희가 이제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이것들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 자동화로 예, 만들어 낼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제 m p 컴포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더욱더 자동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